I am uh, t o n g Viết Trung, Project Manager for Baby Cat Project, uh, transforming uh, maternal and newborn care for healthier ethnic minority families uh, in s e n La and d a k l a k province. Today we are delivering um, the baby cat uh, to Air Soup District, d a k l a k province. Um, we are delivering uh, Uh, around uh, 3,000 the cab uh, to the district. We are delivering uh, the cab uh, to pregnant women, uh, to the mother with newborn, uh, to uh, the, the mother with infant. And uh, we are uh, going to deliver it until June 2024.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지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도착한 모자를 배분하는 당락성에 나와 있습니다. 신생아 살리기 사업은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북부의 썰라성과 중부의 당락성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떠주신 모자가 인천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하이퐁 항구에 도착을 했고 이제 각각 썬라성과 당락성으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마을 각 마을로 보내져 어, 신생아와 산모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저희 사업이 진행 중인 썬라성과 당락성은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출산하는 어, 문화가 남아있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출산 전후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거나 어,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하거나 혹은, 어, 모바일 검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 모자가 나눠질 예정입니다. À, em tên là đinh văn cần ạ, vợ là nay hơi đây ạ, tôi rất vui khi nhận được món quà từ người hàn quốc đó trao đến tận tay cho gia đình tôi và cho con tôi được ấm áp và khỏi cảm lạnh. em tên my à, năm nay em 21 tuổi à, ở tháng 1 6 con đang bé là con thứ ba được 1 t h á n g tuổi, ở hàn quốc đã mang những món quà cho bọn em để cho con à, bọn em em cảm ơn nhiều ạ. 털모자를 씌우면 신생아의 머리에서 손실되는 체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체온증, 폐렴, 감기를 막을 수 있고 뇌의 체온 조절 기능을 발달하게 해서 신생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떠서 보내주신 모자들이 한 아동에라도 더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